타인과 식사를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었다면 이것은 마음의 병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먹을 때는 보통 가장 편안한 상태이다. 즐거운 대화가 가능하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느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등감은 있는 편이 낫다. 자신의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상하려고 하는 의욕도 에너지도 솟아나는 것이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타인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귈 수가 있다. 때로는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정중히 노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인간관계도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잘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감을 준다. 이사람이 노라고 말했을 때에는 정말로 할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이사람이 예스라고 말했으니까 도중에 그만두는 일없이 끝까지 제대로 해줄 것이라는신뢰감이 든다. 만날 때마다 빈정거리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웃음이 흘러넘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느낌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가져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누구나 기쁜 법이다. 느낌 좋은 사람은 남보다 한층 더 민감해서 눈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상처를 입으면 아야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괜찮습니까? 하고 보살피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다. 여러가지 아픔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느낌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즐겁다. 나를 나로서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원래 쓸데없는 행동이다.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비판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지지 않는다. 타인의 좋은 점, 훌륭한 면을 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 느낌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의 나쁜 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제대로 직시한다. 자기 스스로 방어를 풀고 폭넓게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이런 사람이 느낌이 좋다. 당연한 일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느낌 좋은 사람의 조건이다. 느낌 좋은 사람은 약한 자를 보살필요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전 전철 시간을 걱정하지만 중요한 시간에는 오히려 전철을 놓치기도 하고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 가지를 섬세하게 느끼면서 타인에게는 너무 신결, 신경질적이지 않고 대범하게 대한다. 너무 고립되지 않고 정해진 사람만 가려서 사귀지 말고 다양한 사람과 사귈 것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없어질 것이다. 너무 관심 많은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어린애 다루듯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세 느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호의를 갖고 친숙해진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간 주위에 어린 아이들만 있게 된다. 서로 상대의 기분을 조금씩 생각해 가까이 하고 딱 좋은 거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느낌 좋은 사람이다. 할말 다하고 사는 세상은 불편하다. 실제로 부모 자식이 고부관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편이 훨씬 원만할 수 있다. 끈적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법이다. 친해지면 금세 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하려는 타인에게 너무 친절하게 편의를 봐주어서도 안 된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무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 부부라고 해도 원래는 타인이라는 감각도 중요하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두 개의 가치관을 병용해 그때그때 그때 알맞게 처신해야 한다. 험담은 될수 있는 한 삼가하는 편이 느낌이 좋은 것임은 틀림없다. 사람마다 각각 취미가 있듯이 부부라고 해도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취미를 헐뜯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 그 사람이 즐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그만두자. 멋대로 다른 사람을 쿠션으로 삼고 있으면 그 쿠션이 되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기기만 하는 혼자 이기는 사람은 미움을 산다. 이기고 지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느낌이 좋다.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해도 그 자리를 차고 앉아 증식한다. 이런 성격이야말로 암세포라 할수 있다. 항상 같은 태도 같은 행동으로는 잘 헤쳐나갈 수가 없고 임기응변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좋다. 과도한 선물 공세를 받고 그 마음에 답할 수 없을 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상대를 멀리하게 된다. 이것은 남녀관계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착상에 의한 행동에는 동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항상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남에게 무시당하고 비판받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겁을 먹고 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서로 도와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뚫어지게 보는 것, 치우친 견해이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가 하면 좁은 세계에 틀에 박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은 편견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웃음> 느낌 좋은 사람 중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많다. 항상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남의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참견을 할 시간도 없다. 아예 저 사람은 어떻다든지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식의 험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은 전에 만날 때와 그 다음에 만날 때가 전혀 다르다.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있고 자극이 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보수가 있다면 점점 더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보수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진다. 보수라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다. 부모는 자식이 하려는 일에 너무 앞서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부모 자식 건도 아닌 남에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은 근물이다. 내가 그렇게 나가서 간섭하지 않아도 내 아들을 알아서 잘할 거예요.라고 엘 씨는 말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려면 혼자서는 떠들면 안 된다. 타인의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신의 시시한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법이다. 조용히 얘기하면 상대의 마음에 더잘 닿는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만족을 한다. 반대로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도 알 수가 없다. 80%로 만족하자. 나머지 20%에는 둔감하자. 이것이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요령이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타인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웃으면서 농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사귀기 편하고 느낌도 좋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무와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상대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 나쁜 것이 나쁜 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식으로 타인과의 차이를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무엇이나 타인에게 맞추고 동조하는 것만이 친근감은 아니다. 남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과 남이 나 다른 남의 의견을 듣는 것은 확실히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옳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타인과의 차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느낌 좋은 사람이 아닐까? 직책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주량뿐 아니라 무엇이나 자신에게 적절한 정도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록펠러는 기업을 장미꽃에 비유한다. 훌륭한 꽃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봉우리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출세한다. 없는 사람은 들러리가 된다. 출세한다 해도 인덕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것이 세상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기분을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기분을 소중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느낌이 좋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남에게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억지가 없고 즐거운 듯 보여 느낌이 좋다. 각자 자기 만족을 할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 크게 생각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살아가자. 그리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말자. 자신의 영역에서 착실한 사람은 그런 매너를 잘 안다. 자신의 영역에 긍지를 갖게 되면 저절로 타인의 영역도 존중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느낌이 좋다. 적이다 아군이다 선을 그으면서 그 범위를 한없이 넓힐 필요는 없다. 링을 정했다면 링 밖에서 싸우는 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링 안에서는 진지하게 싸우고 끝나면 깨끗이 있고 친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또 그런 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것에 일일이 쇼크받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서로 쉽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치면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래야 된다. 다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만큼 사과하면서 늠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미인이 아니더라도 월급이 적더라도 아무 장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활기차게 지내는 사람이 느낌이 좋다. 자신의 약한 점이나 열등한 부분에 너무 열중하지 말기 바란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느낌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남들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밀어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참고 모두 주 아 하는 일을 함께한다. 이것이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기브앤테이크가 독립된 인간의 신뢰관계이며 훨씬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느낌이 좋은 사람은 특별히 좋은 느낌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신껏 행동을 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느낌이 좋아지는 것이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애정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행복해 보이는 당신은 분명히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사이토 시게타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